오늘의 운동은 허리나 골반을 이완하여 통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하지부종, 하체비만, 생리통, 자궁문제, 골반의 통증이나 교정에도 아주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우선 골반 앞쪽부터 풀어줄 수 있는 운동을 해볼게요. 골반 앞쪽은 첫 번째는 골반 여기 ASIS, 튀어나온 뼈 있잖아요. 그 안쪽으로 공을 두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AS와 이 치골의 이 중간 지점, 중간 지점에다가 놓으시는 거고, 세 번째는 치골의 바로 옆부분에 놔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처음부터 엎드려가지고 동작을 해볼게요. 1번, ASIS 안쪽으로 공을 넣어주시고요. 그, 놔주신 상태에서 양쪽 똑같이 바로 옆에 두시면 공이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서 이 근육 안쪽으로, 골반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손은 편안하게 해주시고, 공이 자꾸 미끄러지는 분들은 공을 잡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이 상태에서 꼬리뼈를 살짝 밑으로 잡아당겨가지고 골반이 약간 말리는 느낌 가지신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고 그로다리 발등이 바닥을 쓸면서 옆으로 갔다가 천천히 그대로옵니다 그래서 갔다 오는 동안 골반이 다시 엉덩이가 올라가시면 안 되고 골반은 밑을 꼭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옆으로 갔다가 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외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외전 동작을 열번 해줄게요. 천천히 하나, 공은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원위치. 호흡은 하셔도 되고, 불편하시고, 동작 따라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생략하셔도 돼요. 셋, 갔다가. 그래서 이거는 운동 동작 하듯이, 너무 빨리 하시면 안 되고 이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하셔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날개뼈는 밑으로 끌어당겨주세요. 아홉 열 그래서 공은 될수 있으면 양쪽 똑같은 힘으로 누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대 방향 해볼게요. 반대 방향도 발등을 옆으로 돌렸다가 천천히 그래서 발등이 바닥을 쓸면서 옆으로 벌어졌다가 천천히 원위치 해주세요. 천천히 외전 넷 이때 골반이 많이 앞쪽에 야구공 대신 부분이 많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에 힘을 빼주시고 바깥에다 놔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수건 같은 거를 이마에 받쳐가지고 손은 양쪽 골반 옆에 두셔도 상관없어요. 쭉 계속하고 계시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리 약에 통증이 오실 수 있는데요. 통증을 피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 상태에서 치골은 알고 있는 상태 유지해 주시고 그렇다고 힘을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편하게 두시고 무릎은 천천히 구부려주시고 무릎을 구부리면 자연스럽게 꼬리뼈가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꼬리뼈를 아래로 자연스럽게 말아주세요. 그렇죠. 다시 구부렸다가 그래서 야구공을 골반으로 누르면서 그렸다가 원위치. 그렇죠. 다섯 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넷. 마지막. 다섯 그 다음에 하실 때는 이제 ASIS와 치골의 중간부분 중간부분에다가 야구공을 대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무릎은 조금 벌릴게요. 그리고 치골을 아래쪽으로 당겨서 눌러주시고요. 오른쪽으로 발이 이동하면서 다리 다시 원위치 쪽으로 다시 원위치 그래서 옆으로 가실 때 트위스트 골반 뜨지 않도록 살짝 눌러주세요. 근데 살짝 누를 때 엉덩이 골반 힘으로 누르셔야지 어깨 힘으로 누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허리 힘으로 누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좌우로 한 번씩 그래서 평소에 많이 뭉쳐 계신 분들은 이쪽이 풀리면서 다리가 저리다던가 막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천천히 원위치 다시 반대쪽 천천히 원위치 다시 반대 이 동작은 너무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옆에 슬렁슬렁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치골 다시 한번이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가 다시 다한번 굽히면서 치골을 더 바닥 쪽으로 눌러주시고 다시 굽히면서 공을 더 눌러서 그렇죠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빼,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눌러서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공을 치골 양옆에 사타군이 있는데 연결하는데 놔줍니다. 그래서 치골뼈 옆에 놔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리를 쭉 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얘를 엉덩이를 말아줍니다. 말아서 양쪽 된 야구공 부분을 옆에 다시 둘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고, 올렸다. 쭉. 다시, 넷. 후. 다섯. 어깨에 힘안 들어가게. 여섯. 공이 살짝, 펠빅이, 골, 골반이, 아래쪽으로 말리면서 공이 살짝 굴러가죠, 살짝. 한 1cm 정도만 굴러가요. 천천히. 다시 굴리고. 그저 다시 한번 더. 굴리고. 이제 다시 무릎 굽혔다 폈다가 무릎 굽혔다가 폈다폈다가 굽혔다가. 굽혔다가. 굽혔다가. 마지막 딱.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그 전에 복부 마사지랑 같이 연결해서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오늘은 요 골반이랑 허리 뒷부분만 이완 운동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바로 누워서 동작을 할 건데요. 눕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을 걸면 여기 뼈가 걸려요 그쵸 그렇죠? 이 뼈를 따라서 옆으로 가면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살 있죠 살살 살 말고 살 안쪽으로 손을 누으면 여기 걸리는 근육이 하나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얘를 따라서 이렇게 풀어 줄 거예요 그래서 골반 걸리는 부분 뼈 바로 걸리는 부분 겹치는 부분 근육하고 이렇게 하고 요렇게 중간 그 다음에 갈비뼈랑 겹치는 부분 그래서 갈비뼈 그래서 골반과 겹치는 부분 그 다음 에 허리 그 다음에 갈비뼈랑 겹치는 부분 그래서 세 가지로 나뉘어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바로 붙이는 게 아니고 요 사이를 살짝 띄셔야 돼요 그래서 한 3cm 정도 간격이 생길 수 있도록 3cm에서 5cm 정도 그래서 바로 한번 누워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골반하고 겹치는 허리 근육 양쪽에 살짝 떼었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하나씩 올려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올리기만 하셔도 허리가 불편하세요. 유지. 통증이 이렇게 쫙 펴지죠? 유지. 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조금 이렇게 구부린 상태. 무릎이 다 피지 않고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가슴 쪽으로 왔다가 얘를 뒤로 왔다가. 다시 가슴으로 왔다가 다시 뒤로 왔다가. 범위는 본인이 버틸 수 있는 정도까지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다시 왔다 갔다.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어주시는 거예요. 위아래로. 쭉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나. 자극이 오고 있죠.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무릎을 펴줄게요. 무릎을 하나, 무릎을 쭉. 그러면 얘는 무릎을 이쪽에서 피는 게 아니고 약간 위쪽으로, 그렇죠? 다시 둘, 천천히 다시 들이마시고 호흡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후 복부 조이고 살짝. 넷, 회원분도 조여주시고 근데 이때 호흡하실 때는 너무 강하지 않게 여섯, 일곱, 여덟 어깨에 힘 빼주세요. 어깨에 힘, 아홉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매트가 너무 얇으면 공이 자꾸 미끄러지기 때문에 매트를 조금 두툼한 걸 하시거나 아니면은 집에 뭐 그런 것도 없다 하시면 방석, 방석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방석을 이 부분에 대주시고 하셔도 돼요. 천천히 쭉 이번에 피신 상태 유지하시고 동그랗게 본인 얼굴 크기만하게 서클을 그려주세요. 양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서클을 조금 더 크게 그릴 수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크게 그리셔도 돼요. 반대 방향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여섯 밑으로 더 내리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일곱 크게 그리셔도 돼요.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잘하셨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 허리 뒤쪽으로 공을 옮겨주시고 한 2cm 위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리를 다시 한번 들어서 위치가 많은지 보시고 안 맞으면 엉덩이 이렇게,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위치를 손으로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그쵸. 그렇죠. 맞춘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그쵸. 그렇죠.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둘. 이렇게 흔들 흔들 흔들어 주세요 요람처럼 아기 요람 다섯 흔들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펴기 하나 그렇죠 둘셋쭉넷 무릎 펴기 할 때는 호흡을 해주셔도 돼요. 넷 다섯 여섯 중간에 허리가 아프셔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완시켜 보세요. 아홉 열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번엔 또 서클 하나 둘셋 네, 그리고 어깨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깨, 이 머리에 얇은 베개를 펴주세요. 아시겠죠? 아니면 이렇게 턱이 너무 많이 들리셔서 힘드신 분들 있거든요. 어깨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 그래서 어깨를 풀어 이렇게 받쳐주시면 훨씬 더 쉬워요. 반대 방향 또 하나 이때도 유연성 되시는 분들은 다리를 피고 하지만 안 되시는 분들은 살짝 구부려서 돌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원을 크게 돌릴수 있으면 크게 크게 돌려주세요 크게 아홉 마지막 열 천천히 내리실 때 한쪽 다리부터 천천히 내려주시고 이번에는 갈비뼈랑 겹치는 부분 갈비뼈에 대주시고 대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엉덩이 골반 올려주세요 업 다리 업 그렇죠 위치 맞춰 주시고 다시 위아래로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서 그래서 양쪽 중에 특별히 한쪽이 더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결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요 이렇게 흔들어서 그리고 아플 때는 얘가 통증이 쫙 퍼지면서 아파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흔들은 다음에 다시 무릎을 피기. 하나, 다시. 둘, 무릎 피기. 그렇죠. 셋. 무릎을 쭉 피면 이때 통증이 쭉 올라오죠. 넷. 다섯. 다른 동작은 몰라도 무릎 피기 할 때만 호흡을 좀 해주세요. 여덟. 아홉, 어깨 힘 빼주시고 열, 서클 하나, 둘, 균형 잘 잡으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공 잡아주시고, 한쪽 다리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작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팍 내려가면 다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야구공은 옆에다가 공은 이렇게 마사지볼은 옆에다 놔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편하게 이렇게 안아서 다리를 겹쳐요. 이렇게 X자로 양쪽 손으로 이렇게 발목을 잡아주시고 이요 팔꿈치는 요 무릎 옆에 바깥쪽에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렇죠? 유지하신 상태, 좌우로 흔들흔들. 얘도 너무 적극적으로 강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냥 흐름에 따라서 몸을 맡기세요. 위아래 바꿔서 다리를 다시 좌우로. 흔들흔들. 그리고 흔들흔들. 하면 허리가 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그렇대요. 응.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드신 상태에서 발바닥을 서로 붙이고 골반 한번 들었다가 살짝 내리고 응. 좌우로 골반을 이렇게 해도 흔들흔들 그래서 골반을 열어서 억지로 누르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코로 들이마시고 우리 그동안 배웠던 호흡법 내쉬면서 후, 회원부 조이고 복행근 조이고 다시 들이마시고 그래서 호흡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꼭 아셔야 돼요. 제대로 따라하지는 못해도 이해는 하고 계셔야지 그런 과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과정으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다리를 살짝 모아서 발바닥을 붙여가지고 이번에는 깍지를 껴서 골반 쪽으로 잡아당겨줄게요. 이것도 호흡 천천히 세번 하나 음, 회원부 있는 데까지 공기를 쭉 밀어서 부풀려주시고 내쉬면서 회음체를 조이면서 몸속으로 끌어당겨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래서 호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호흡법 다시 숙지하고 오셔야 돼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번에는 왼 다리를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주시고 오른쪽 허벅지 밑을 손으로 꽉 찢겨가지고, 가슴쪽으로 쭉 잡아둘게요. 이때, 어, 오른쪽 발은 살짝 올려서, 이렇게 바, 바닥으로 떨어뜨리지 마시고, 살짝 올려서 당겨주세요. 그래서 당기는 것만큼, 당기는 거에 한반 정도 힘으로 바닥을 요, 골반으로 눌러주세요.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힘으로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정렬 상태로 동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좌우로 얘도 가볍게 흔들어 줍니다. 호흡 세번 이제 유지하시고 허리가 뜨지 않도록 둘, 골반과 허리를 힘을 쭉 빼주세요. 마지막 셋, 다리가 저리실 수 있어요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세요 반대쪽 발목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서 깍지를 밑에다 끼시고 발목을 살짝 위로 올려서 그쵸 그렇죠?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살짝 위로 올려서 얘는 이쪽을 잡아당기고 골반은 밑으로 내리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서로 저항 그러면서 천천히 가슴 쪽으로 천천히 되는 대로만 쭉 당겨주세요. 좌우로 흔들흔들 유지하시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천천히 이번에는 야구공 한 개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발목 뒤로 허벅지 앞에 스트레칭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발목이 꺾이면 안 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필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대쪽 엉덩이 밑에다가 공을 놔줍니다 그러면은 골반이 밑으로 떨어졌던 게 위로 올라가겠죠 이 상태 유지 그래야 하시고 뜬 허리를 바닥에 붙이려고 노력해 보세요 둘 셋, 이 스트레칭은 매일매일 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매일 운동,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매일매일 고관절 굴곡근이 주도적으로 많이 어떤 운동을 하든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완하는 동작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하고 오늘 하셨던 야구공 마사지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쭉. 자, 이 반대쪽 다리 들어서 유지. 마지막 호흡 한번 더. 그래서 이 허벅지 앞에 스트레칭은 평소에 조금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반대쪽. 발목 다시 일직선으로 놓고 꺾이지 않게 엉덩이 밑에다가 공을 마사지 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골반이 뒤쪽으로 이렇게 후굴될 수 있도록 바닥에 척추를 댈수 있으면 눌러주시고 천천히 심호흡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무릎은 더 바닥 쪽으로 눌러주시고 허리 뒤쪽도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꾹 눌러주세요. 지금 야구공을 댔기 때문에 실제로 닿진 않아요. 천천히 다리 한번 들어보시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천천히 원위치 잘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팔을 조금 넓게 이렇게 벌리시고 어, 무릎을 이렇게 위쪽에 세우고 그 위에 또 세워보세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가 위로 올라가면 왼쪽으로 몸을 돌려서 바닥에 닿을 때까지 충분히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천천히 업둘 반대쪽 쳐다보시면서 고개는 완전히 돌리실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업 마지막 셋 하신 상태에서 호흡 세번 마지막 천천히 원위치 다리 바꿔서 이번에는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놔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쭉 옆으로 천천히 갈게요. 다시 천천히 업둘 척추에서 소리가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시 들이 하시고 다시 골반이나 척추에 소리가 나도 괜찮은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 가신 상태에서 호흡 세 번. 둘. 갈비뼈에 공기를 충분히 넣으시고 갈비뼈 크기를 다시 원위치로. 다시 갈비뼈에 공기를 충분히 넣어서 확장시키고 내쉬면서 원위치. 잘 하셨어요. 이번에는 마지막 동작. 허벅지 밑에 손을 두시고, 혹여나 허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서클 돌려주세요. 서클. 반대쪽 서클. 그쵸. 특별히 지금 허리 안 아프시죠? 그러면 마무리가 잘된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조금 더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하셨던, 이렇게, 엉덩이 스트레칭 한번더 해주시고, 요거 있죠? 음. 천천히, 원위치. 그래서 일어나실 때는 옆으로 일어나시거나 반동으로 살짝 이렇게 일어나주시면 돼요. 오늘 동작은 허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동작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시기 전에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주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로 골반을 이완시켜 주면서 충분히 풀어 줄수 있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과도하게 긴장된 부분들을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운동을 해서 단련하는 중간중간에 풀어주는 동작을 충분히 하셔야지 어디에 무리가 없이 건강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하셨던 운동 꼭 기억하시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